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음악 감상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즉 음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저희 문의 메일로 이제 기기를 구매하시고 나서 아, 케이블을 어떤 걸 사야 될지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음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케이블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블을 검색을 하다 보면 3.5mm부터 시작해서 XLR, 뭐 TRS, 모노, 스테레오,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뭐 각종 케이블들이 막 난무하죠 그래서 이런 케이블들 막 보다 보면 아 어떤 걸 내가 구매를 해야 되는지, 혹은 또내 기기에 지금 이 케이블을 쓰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이 케이블에 대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까 그 찾아보신 것처럼 RCA, TRS, XLR 뭐 이런 것들은 단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단자라는 거는 장비와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즉 이제 도킹을 하기 위한 그런 퍼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 케이블 안에는 오디오 신호를 어떻게 전송하는지 혹은 또 어떤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요. 이거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밸런스와 언밸런스입니다. 자, 이제 벌써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음악 감상 하시려면, 뭐, 요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이제 환자 생활을 더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좀 도움 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언밸런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이 오디오 케이블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오디오 신호선이랑 그 다음에 쉴드선 요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밸런스 케이블을 기본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밸런스 케이블 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오디오 시험선 하나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각종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보통 언밸런스 케이블 들을 쓸 때는 뭐 3m 이상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언밸런스 케이블 들은 3m 이상이 되면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하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밸런스 케이블들을 보통 가정집들 뭐 1m나 2m 이렇게 3m 이내에서 쓰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뭐 공연장 이라던가 녹음실 뭐 이런 현장에서 쓰이는 케이블들은 사실 3m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연결들을 할 때는 노이즈에 상대적으로 강한 밸런스드 케이블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밸런스드 케이블이라는 거는 오디오 신호를 두 가닥으로 보내게 되는데 오디오 신호선 두 가닥과 쉴드선 한 가닥까지 포함해서 총세 가닥의 신호를 전달하게 되죠 오디오 신호선을 제가 두 가닥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정상적인 오디오 신호선을 먼저 한 가닥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닥으로는 이 정상적인 오디오 신호선을 뒤집어서 즉 역상을 시켜 가지고 동시에 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오디오 파형과 역상이 된 오디오 파형이 동시에 가다가 노이즈를 만나게 되면 노이즈를 이렇게 노이즈 파형들이 기록이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신호선들을 나중에 다 도달한 후에 뒤집어서 아까 역상으로 만들었던 오디오 신호선은 뒤집으니까 이제 정상 오디오 신호선이 되고 노이즈 파형들은 뒤집어지니까 다시 역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록된 노이즈 신호들이 역상이 된 노이즈 신호들이랑 겹치면서 노이즈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뒤집어졌던 오디오 파형은 정상 신호가 되면서 두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띄워 드릴 건데 밸런스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오디오 파형과 역상인 오디오 파형이 나중에 합쳐지면서 신호는 두배가 되고 그 다음에 기록됐던 노이즈 파형들은 뒤집어지면서 역상이 되므로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밸런스드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드 케이블은 오디오 신호가 두배가 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헤드폰 유저분들 3.5mm 단자는 언밸런스인데 2.5나 4.4mm 밸런스드 단자를 지원하면 뭐 구동력이 좋은 헤드폰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드 케이블이 출력이 두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구동력이 필요한 헤드폰들 특히 뭐제나이저 헤드폰들이 보통 그런데 어, 많은 볼륨을 필요로 하는 헤드폰들은 밸런스드 케이블들이 유리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들 어 나는 3.5mm로 구동되는 그런 언밸런스드 헤드폰이나 이어폰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밸런스드 케이블에 비해서 뭐 노이즈에도 취약하고 뭐 출력도 반으로 떨어지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음질에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전송 즉 헤드폰이나 이어폰처럼 이렇게 짧은 거리에 있는 전송에 있어서는 뭐 언밸런스냐 밸런스드냐에 따라서 음질 차이는 전혀 없고요 단지 볼륨 차이에 따른 구동력 차이만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굳이 그렇게 큰 구동력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언밸런스 신호로도 충분히 음악 감상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언밸런스와 밸런스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단자들 중에서 RCA라던가 뭐 3.5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통 언밸런스드 단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XLR, 2.5, 4.4 이런 것들은 밸런스드 단자에 또 속하고요 그리고 55잭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3mm 단자들은 TS와 TRS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생긴 거는 같아 보이는데 이 단자 끝을 보시면 선이 하나짜리가 있고 두개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이 하나짜리는 TS 라고 해서 언밸런스드 단자고 그 다음에 선이 두개짜리는 TRS 라고 해서 밸런스드 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배운 사람들은 55 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TS 케이블이다 혹은 TRS 케이블이다 이렇게 언밸런스드와 밸런스드를 이렇게 잘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배운 사람 티가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를 구별을 해 봤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들에는 밸런스드를 지원하는지 언밸런스드를 지원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보통은 기기에 직접 써 있습니다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혹은 뭐 언벨, 벨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기에 써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뉴얼에는 반드시 써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에 직접 써 있지 않다 그러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가 밸런스드 기기인지 언밸런스드 기기인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 건데요 DAC에서 스피커에 직접 케이블을 연결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보통 DAC에서 스피커로 직접 연결을 한다는 거는 이 스피커가 액티브 스피커겠죠 뭐 앰프를 내장하고 있는 액티브 스피커기 이 때문에 DAC에서 이제 직접 연결을 하는 거고 아니라면 DAC에서 이제 앰프로 연결을 하는 건데 자 DAC의 아웃풋에서 스피커의 인풋으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겠죠 즉 DAC의 출력에서 스피커의 입력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DAC가 밸런스드 출력인지 언밸런스드 출력인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는 스피커의 입력이 밸런스드 입력인지 언밸런스드 입력인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DAC가 밸런스드 출력이고 스피커가 밸런스드 입력이면 밸런스드2 밸런스드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AC랑 스피커가 둘다 언밸런스드를 지원한다 그러면 언밸런스2 언밸런스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즉 XLR 대 XLR 혹은 TRS 대 XLR 상관없어요. 둘다 밸런스드 밸런스드니까요. 혹은 RCA에서 TS, 혹은 RCA에서 RCA, 둘다 상관이 없는 얘기죠. 언밸런스드에서 언밸런스드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출력과 입력이 각각 다를 때, 즉 밸런스드에서 언밸런스드로 가거나 언밸런스드에서 밸런스드로 연결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생기죠. 먼저 밸런스드 출력에서 언밸런스드 입력으로 간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드는 레벨이 높죠 그 다음에 언밸런스드는 레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언밸런스드가 조금 더 낮은 신호 즉 레벨이 작은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입력감도가 높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웨스턴 이어폰 같은 경우 입력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출력이 높은 출력기기에 웨스턴 이어폰을 꽂게 되면 이어폰의 입력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악을 재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쉬하고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생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출력 레벨은 되게 높은데 입력에서 받아 들일수 있는 입력이 굉장히 낮은 경우 즉 민감한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스피커에서도 치 하는 그런 화이트 노이즈들이 발생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디지털 상에서, 즉, 이제 뭐 컴퓨터 플레이어에서 볼륨을 낮추거나 소스 기기의 출력을 낮춰서 이렇게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걸로는 사실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출력과 입력 사이에서 그 신호를 낮춰주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감색이라던가 뭐 볼륨 어테니에이터라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보통은 스피커 같은데 패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패드라고 표기된 것도 있고 혹은 플러스 4dB 마이너스 10dB 이렇게 토글로 똑딱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입력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보통 액티브 스피커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스피커에 연결을 하실 때는 보통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간에 이제 볼륨 컨트롤러, 즉 볼륨 어테뉴에이터들을 사용하시면 출력과 입력 사이에서 뭔가 컨트롤을 해서 입력 감도를 낮춰 줄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 반대로 언밸런스드 출력에서 밸런스드 입력으로 가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이즈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때 생기는 노이즈는 사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밸런스드 출력에서 언밸런스드 입력으로 가는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였는데 언밸런스드 출력에서 밸런스드 입력으로 가는 노이즈들은 그라운드 노이즈라고 해서 접지에 관련되어 있는 노이즈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밸런스드 케이블들은 오디오 신호선과 실드선 두 가닥으로 전송이 되고 밸런스드 케이블들은 오디오 신호선 두 개와 실드선 해서 세 가닥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닥에서 세 가닥으로 연결을 하면 당연히 한 가닥이 남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남는 한 가닥이 밸런스드 케이블에서는 마이너스선, 즉 콜드선이 보통 남게 되는데 이 콜드선 단자 때문에 그라운드 루프 즉 기기간 돌아다니는 이 남은 전류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언밸런스드에서 밸런스드 케이블로 연결을 할 때는 저희가 무슨 쉴드컷이라던가 혹은 콜드선과 쉴드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노이즈들을 방지하는 뭐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다이렉트 박스라고 해서 언밸런스드 신호를 밸런스드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박스라던가 혹은 뭐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터도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드로 바꿔 주고 그다음에 좀 전기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렉트 박스나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해서 신호를 해결해 주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가정집에서 보통 이런 짧은 신호에서는 언밸런스드 투 밸런스드 케이블을 썼을 때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 어? 나는 노이즈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시면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언밸런스드2 투, 밸런스드 투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뭐 노이즈가 생긴다던가 혹은 기기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다이렉트 박스나 아이솔레이터들 뭐 이런 것들 사용해서 해결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황은 밸런스드에서 밸런스드로 연결이 되는 거 혹은 언밸런스드에서 언밸런스드로 연결이 되는 거 이게 베스트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DAC 중에서 아이파이 오디오에서 나온 젠덱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젠덱 같은 경우는 전면에 보시면 헤드폰 연결을 6.3mm 언밸런스드랑 4.4mm 밸런스드 이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헤드폰이 어, 나는 구동력이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6.3mm 언밸런스드로 충분히 어,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나는 구동력이 좀 필요한 헤드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 밸런스드 단자에다 연결을 했을 때이 구동력과 충분한 볼륨으로 헤드폰을 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피커에 연결했을 때는 젠덱의 후면에 보시면 후면에 RCA 언밸런스드 출력과 4.3mm 밸런스드 출력 이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스피커의 입력단만 잘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 스피커가 밸런스드 입력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 젠덱에서 4.3mm 밸런스드 출력에서 내 스피커에 있는 밸런스드 입력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즉 4.4 대 XLR 케이블이나 4.4 대 TRS 케이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스피커가 언밸런스드 입력을 지원한다 그러면 젠덱에 있는 언밸런스드인 RCA에서 내 스피커에는 언밸런스드 입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케이블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RCA 대 RCA 아니면 ICA 대 TS 케이블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연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젠덱 같은 경우는 밸런스드와 언밸런스 들을 둘다 동시에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문자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환경에서 또 장기적으로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55 잭들 그러니까 6.3mm 단자들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6.3mm가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밸런스드 출력을 지원하게 을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언밸런스드 출력만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밸런스드라고 하면 TRS 대 TRS 혹은 TRS 대 XLR 요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언밸런스드다 라고 하면 TS 대 TS 혹은 TS 대 ICA 요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간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에 대한 케이블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케이블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부터 이제 음감 생활의 시작이다 이제 환자의 길이 열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언밸런스드와 밸런스드 케이블의 차이는 알았고 그러면 뭐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면 음질이 더 좋아집니까 뭐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 때문에 음질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밸런스드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조금 더 높은 출력들이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장거리 전송에 있어서 노이즈의 강한 특성이 있다 이런 것 뿐이지 사실 이제 짧은 거리에 있어서 언밸런스드와 밸런스드 때문에 음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뭐, 케이블의 브랜드라던가, 뭐, 제조사, 요런 거에 따라서 소리 특성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케이블의 소재라던가, 혹은 그 안에 있는 플로팅 기술이라던가뭐 열처리 기술, 뭐 단자들, 쉴드 처리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케이블의 소리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각 브랜드나 제조사마다 본인들이 이제 중요시하는 본인들만의 노하우나 기술들이 각각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이런 케이블들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음악 감상을 조금 더 오래 하시면서 이뭐병사가좀 깊어지셨을 때 이제 줄질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로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뭐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밸런스드 케이블과 언밸런스드 케이블 이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기기들에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좀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런 기기들에 정확하게 연결이 안돼 있다던가 혹은 또 무리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데서 오는 손실이 뭐 케이블의 가격 차이 뭐 차이에 대한 어, 그런 음질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기기들이 어떤 출력으로 나가고 어떤 입력으로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어, 정확한 케이블링을 하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음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좀 종종 가져볼까 하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들이 더 있다면 댓글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꼭 확인하고 종종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